됐어. 지금 잠깐 계세요. <웃음> 예 좋아요. 스님 딱 좋아요. 스님 요새 조금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아그 인상거사님 덕분입니다. 아, 아니에요. 스님이 잘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더 분발해가지고, 불교 공부,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진짜 요새 기분 좋네요. 아, 예.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좀 반가운 소식. <웃음> 반가워, 반가워. 야, 오늘은요, 전에 예고편 해드렸듯이, 우리는 살면서, 살면서 괴롭다고 하는데, 진짜 왜 괴롭지요? 모두가 예. 살면서 괴롭다 괴롭다 아우성이죠? 예, 예. 나는 왜 괴로운가 그런데 그 괴로운 거 알아요 몰라요? 글쎄 그냥 뭐 일이 잘안 풀리면 괴롭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 내가 왜 괴로운지 예, 예. 그리고 내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예. 좀 알려주세요 스님 흔히 우리는 예. 나는 왜 괴로운가 예예. 고가 발생하는가 예예. 이러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 고를 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예. 우리는 살면서 괴롭다 괴롭다 힘들다 힘들다 아우성을 쳐야안 쳐요, 안 쳐요? 힘들죠. 마음속으로 아우성치죠. 예,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아, 예. 진정한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왜그 아, 왜, 왜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살기가 바쁘고 예.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살기만 하지 내 자신을 안, 안 그렇죠? 부른다? 그래서 예, 예. 오늘은 예. 괴로움이 무엇이고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어요. 예 예. 얘기 좀해 주세요. 괴로움의 반대는 예 즐거움이고 음. 그걸 낙이라고 해요. 낙. 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예 예, 예. 괴로움이 있으면은 예 당연히 즐거운 것도 있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예. 왜 괴로운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세요. 괴롭다, 고는 부처님이 깨우치신 삼법인 속에 있어요. 삼법인이요? 삼법인이 예. 그게 뭐예요? 아, 참 어렵죠. 예, 어려워요? 삼법인은 뭐냐면, 예. 첫 번째 재행 무상이 있어요. 예. 두 번째 일체 개고가 있어요. 예. 세 번째 재법 무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법인이란 말은, 예. 꼭 맞다는 말이에요. 꼭 맞다? 예, 예. 예. 부, 불교의 예. 종교적 표현인데, 그래요? 철학적 용어 성격을 띄게 돼 있어서, 아, 좀 어렵네요. 매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웃음>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예. 그 불교의 단어나 이론만 보고, 예. 종교로 보지를 않았어요. 아, 종교를 안 보고 철학으로 예, 봤다? 네, 철학으로 봤어요. 예. 그리고 제 3자 입장, 예. 제 3인칭으로 본 거예요. 예. 이 법인이란 말은 법과 인의 두 단어인데 예. 법은 예. 인도 말로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 예, 인도의 고전인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말은 자연의 법칙. 예. 사회 질서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묘법 자체이며 예.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 가르침. 그렇죠. 모든 사물은 예. 존재 성질 속성을 말하는데 예. 이는 예. 도장인데요. 예. 부처님이 도장을 쫙 찍으면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삼법인 중에 예. 괴로움이 두 번째 예. 일체개고가 나오지만 예. 여기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나는 왜 괴로운가였기 때문에 예. 먼저 설명하고자 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예. 어려우니, 예. 쉽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괴로운 원인들은 아주 많겠지만, 교학적으로, 예.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행고성이에요. 예. 행고성. 헹구성. 힘들어서, 힘들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 맞아요. 힘들어서 괴로워요. 그리고 한 번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하고 예. 계속 쉬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욕심이 반복이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고고성인데요. 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아, 돌 곳이 안 돌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죠. 물이 흐르다가 막히니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냥. 다. 괴롭죠, 이게 예, 또. 예. 예. 잘 나가다가 막히니 어떻게 돼요? <웃음> 괴롭죠? 예, 예. 기가 막히니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괴롭죠? 예, 예. 성기를 내고요. 예. 속상하게 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 아. 이 원래 뜻은요. 예. 인도에 그, 우리가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예, 예, 예. 수레 바퀴가 부서져가지고 잘안 굴러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는. 괴롭다가. 하하. 그것을 두카라고 하는 거예요. 두카. 예. 그걸 고라고 했고요. 예. 반대로. 예.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잖아요. 예. 그것을 슈카라고 했어요. 슈카. 그리고 즐거운 낙이죠 예. 그걸 낙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예. 괴고성인 대로. 예.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인상거사님 자기 마음대로 돼요? 세상 안돼요. 아우 그러니까 나... 괴롭다는 거요. 예 아, 예? 네?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스님. 그리고 예. 정리된 것을네 번째는 예. 업성이라고 하는데 업은 자기 행위잖아요? 예.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습관을 고쳐라. 그렇죠. 예, 예. 또한 세부적으로 나가면요. 예. 여덟 가지 의 팔고가 있어요. 여덟 가지 팔고 팔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니다첫 번째 생이죠, 생. 날 쓴째야. 태어난 거 있죠? 예. 태어남도 괴로움인데 자, 어머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아기 들는울죠 죽을똥 쌀똥으로 태어나는데 예, 예. 울지요. 응엥 응엥.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어, 힘들어 그런 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 아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예. 노 있죠. 노는 늙음을 말하는 거예요. 노, 늙음예 예, 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늙어가죠. 예. 또식 예. 빠지면 볼품 없죠. 예. 아무것도 할수 없죠. 예예. 예. 힘들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아. 세 번째는 병인데 예.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늙으면 그렇죠. 병이 들죠. 예예. 병들. 우리가 살면서 늙는 것도 서글픈데 예. 병 들어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저기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괴롭잖아요. 예예. 예. 네 번째 산데 그게 뭐냐? 죽을 사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다 하지 못하고 살만하니 죽음이 찾아오죠? 예, 예. 예. 또유회가 되니까 괴롭죠? 예, 예. 이것 또한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다섯 번째 원증희고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원숭아에 함께 있으고 만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승질라 저이냐나 괴로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애별리곤데 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죠. 예. 부모와 헤어지죠. 예. 형제와 헤어지죠. 예. 부부간에 헤어지죠. 예예. 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봐요. <웃음> 진짜 괴롭죠. 괴롭죠. 예. 일곱 번째는 부부 듣인데 예.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있죠. 예.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괴로워야 안 괴로워요. 괴롭죠. 괴로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괴롭다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좀 어려운데. 예. 오음성고라고도 하고요. 예. 오온이라고도 해요. 예예. 우리 몸은 예. 색수상행식으로 예. 그 요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몸과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라는 눈이 내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극복하려면은, 예. 부처님 공부와, 예. 수행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우침을. 그렇 끊임없이 선업을 쌓아, 공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삼법인 중에 예. 첫 번째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세상을 부정하고요, 예. 비관하고요, 예. 삶 자체를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예.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뜻을 정말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요? 뜻은 예. 재행이죠 모든 행은 예. 법치 이치는요 예. 항상 존재하지 않고요 예. 늘 변하고요 늘 변하죠 그렇죠 예. 바뀌고요 예. 더 덥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요 그쵸 그렇죠? 영원한 건 없죠 솔직히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 삶을 헛되지 않게 정신 차려 살으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보람 있게 살고 시간을 아껴서 예.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되게 살라는 교훈이에요. 아 게으르 게으른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예. 무상이라는 병이에요. 무상. 그 무상이 병인데 예. 우리가 실감을 하고 살아야 못 살죠. 예, 그렇죠. 실제로, 당장, 나한테 피해를 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오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무상을 무서워하지를 않요 예, 예. 무상을 알면, 예. 후회 없는 삶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을 알면. 그렇죠. 예, 예. 셋째는, 재법 무아인데요 예. 내가 없다가 아니라, 예. 무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아, 깨달았습니다 네? 예. 내가 나라고 하면요 예. 이런 조건이 붙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 근데 인상거사님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되죠 못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영원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존재가 돼요? 미물이죠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깨우쳐서 부처가 되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 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닮으라도 가라는 거예요. 아, 부처님 못하면 닮아서라고 가라 그렇지. 그렇게 되으면 예. 편안하니까. 예. 고통이 사라지니까. 아. 무화는 초기불교에서는 비하라고 해요. 비하. 그렇죠. 초기불교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화를 알면, 우리가, 살면서 멍 때릴 때 있죠? 예, 예. 멍 때릴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알아버리니까. 예, 예. 정신 차리고 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수행자의 삶이에요. 예, 예.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요. 예.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 예. 반야신경에 공이 나오죠? 예, 예. 공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예.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그렇죠. 그걸 비우다, 놓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상을 없애다. 예. 그래서 이 상은 예. 아상, 나라는 상, 예. 인상, 너라는 상, 예. 중생상, 예. 그 깨울지 못하는 그 유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수자상이 있어요. 수자상. 아. 수자상은 뭐냐면 천상에 있는 귀신들 있죠 천상천들은 예, 예, 천상. 천상. 천상. 예. 나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요 수천 년을 아. 그래서 수자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상이 없어지는 것을 공으로 표현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예. 소승불교에서는 예. 팔정도를 수행하고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래요그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이를 수행하고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전에 예. 다 설명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스님 오늘은 진짜 너무 어렵네요 어, 이게 삼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 너무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 예. 왜 부처님 공부를 한 사람도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 예. 부처님이 깨우친 삼법인을 통해가지고, 예, 예. 나는 왜 괴로운가, 예.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살펴봤어요. 아, 그래요? 어렵지만, 예, 예. 계속 하다 보면은, 예. 자기 자신을 깨우치게 됐기 때문에, 예, 예.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오늘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환절기에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